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앞서 배운 기술들이 발의 모양의 변화를 주었다면 이번 기술은 팔의 모양의 변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줍니다. 흔히 X자 뛰기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을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줄넘기를 잘하냐 못하냐를 나누곤 합니다. 엇걸어뛰기는 중급 이상의 기술에서 응용동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를 잘 배워둬야 합니다. 이제부터 모양 만들기라는 말을 쓰도록 할텐데요. 모양 만들기는 줄이 내 몸을 통과하기 전에 줄을 U자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 멈추어봄으로써 동작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연습법입니다. 엇걸어뛰기를 할 때에도 먼저 모양 만들기를 한 후에 양발로 밟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양손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거울을 보고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항상 양쪽을 다 연습해 줍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한번 왼손이 위로 가도록 했으면 다음은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연습합니다. 엇걸어뛰기를 할때 팔의 교차점이 너무 높으면 줄이 올라와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교차폭이 너무 좁으면 몸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교차점의 높이와 폭을 만들도록 연습합니다. 엇그러뜨기를 팔에만 의지해서 하다보면 줄이 꼬이곤 합니다. 줄이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엄지를 하늘로 향하게 한 후에 무한대 모양을 그려주며 손목을 돌리는 것을 연습해 줍니다. 오늘 배운 엇걸어뛰기 기술들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